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즐거운 연휴 잘 보내고 계신 리라고 믿습니다 <웃음> 아무튼 지금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는 인기물이 만큼 엄청난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포 카카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게임이지만 지난 8월 14일 국내 퍼블리싱을 카카오와 손에 잡고 나서부터 아주 조용할 날이 없이 시끌벅적한데요 먼저 이 배틀그라운드를 퍼블리싱하는 카카오게임즈는 어떤 회사일까요? 카카오게임즈는 구 다음 게임과 카카오 모바일의 게임 배급사인 엔진의 다음 게임이 인수합병되면서 변경된 사명입니다 뭐 다음 게임이 말아먹은 게임들을 설명하라고 하면 입만 아픕니다 대표적으로 플래닛사이드2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듣기만 하면 치가 떨린다는 포카카오 이 둘이 만난 결과물이 현 카카오게임즈 유저들의 불안감이 없을래야 없을리가 없는데요 왜 대체 왜 어째서 잘 나가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는 카카오게임즈와 손을 잡은 것일까요?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블루홀스튜디오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블루홀스튜디오는 2016년 영업손실액은 73억 단기 순손실액이 249억원 정도로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회사가 많이 힘들어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넵튠의 주식도 팔고 있는 하양세를 그리고 있는 회사였죠 또한 애초에 블루홀스튜디오의 문화는 개발자들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고객관리 관련 부서가 부실했으며 안그래도 부실했던 고객관리 부서인데 최근 적자로 인해서 더더욱 이 고객관리 부서는 뒤전으로 밀리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름과 더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유저 수가 하루에도 계속해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블루 스튜디오는 이 많은 유저들을 받아들일 회사 차원에서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선을 겨우 몰수 있을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호화급 대형 크루즈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물론 직원을 천천히 늘려 규모를 점점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 당장에 이 초호화급의 크루즈를 몰아줄 사람이 있으면 한창 입소문이 뜨거워 몰려든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로런 퍼블리셔를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왜 앞에 카카오냐구요? 음, 그럼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회사가 퍼블리싱을 맡아야 여론이 조용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넥슨? 넷마블? NC? 어차피 국내 게이머들의 퍼블리셔에 대한 기대치는 어딜 가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블루홀이 몰아야 할 배는 초호화급 크루즈.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이미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을 해외 패키지 게임으로 퍼블리싱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린 경험도 있기 때문에 패키지 게임의 퍼블리싱 경험 플러스 해외시장 진출 경험을 높게 산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한국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스팀이란 플랫폼은 매우 낯선 문화이며 이에 카카오게임즈가 한국인들이 주로 즐기는 온라인 PC 게임과 비슷하게 환경을 조성해 좀더 일반적인 유저에 대한 접근성을 길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판매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게 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리고 PC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PC방 점유율로 게임의 흥망을 판단할 정도로 PC방 점유율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PC방 점유율은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게임 점유율이 5% 정도일 때 수익이 20억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 블루는약 72억 가량을 땅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아 참고로 현재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건다 불법입니다 빠르게 블루홀에 해당 PC방을 신고해주세요. 전에도 말했듯이 고객 관련과 서비스 측면의 인원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익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이죠. 또한 홈페이지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PC방 서비스와 더불어서 온오프라인 행사, 램파티, 배틀그라운드 대회 등등의 서비스를 카카오 게임즈에서 맡겠다고 하였으며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는 과금은 절대 추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대회 규모만 봐도 동시에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대회인데 확실히 이걸 블루홀 측에서 전부 기획하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현재 블루홀은 사실상 갑의 입장에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게임 판매 수익의 95%는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서비스가 망한다고 해도 스팀으로 기존에 즐기던 유저들은 그대로 즐기면 되고 퍼블리싱이 마음에 안 든다면 블루 입장에서는 그냥 퍼블리셔를 갈아타도 크게 아쉬울게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현재 이 배틀그라운드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만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처럼 수명이 짧기 때문에 캐시아이템으로 단물 쪽 빨아먹고 버릴 게임이 아니란걸 분명히 알겁니다. 진짜 모르신다면 게임 데려치고 그냥 채팅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드시고요. 블루도 자신들의 입장이 이렇다는 걸 분명 알고 있을 것이며 자신들의 게임에 손해가 가는 계약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퍼블리싱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콘티를 짜고 있는 2017년 9월 30일 새벽 5시를 기준으로 580시간 뒤인 10월 24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검은사막을 퍼블리싱한 카카오게임즈는 검은사막을 즐겨본 유저로서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었고 해외 경험과 PC판매 경험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홀 측에서는 현재 퍼블리셔가 한국에서는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를 퍼블리셔로 선택하였으며 두 회사 모두 배틀그라운드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임이란 건잘 알고 있으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에서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믿습니다. 뭐 사실 카카오가 말아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스팀 켜서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쓰진 맙시다. 그냥 제발... 그런데 짜잔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라는 일만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쪼록 간만에 국산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만큼 카카오게임즈와 좋은 시너지를 보여줘서 탄탄대로만 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아예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